네, 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전원들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충북 진천에 위치한 진천 선수촌에 데모 장비 시연하러 가는 날입니다. 예, 그 전에 제가 저희 데모 장비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VMS 1024 채널 짜리랑, 그리고 통합 관리 서버인 CMS, 그리고 NDS04, 그리고 스위치. 예, 이렇게 모니터랑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천 선수촌에서 예, 시연할 내용은 진천 선수촌에는 총 528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28대만 저희가 뽑아가지고 저희 VMS에 이렇게 연동을 시키고 예, 통합 관리 서버인 CMS를 통해서 이렇게 IPOL에 출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진천 선수촌에 백번 스위치에서 랜선 예, 한 가닥을 저희 스위치에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닥씩 VMS 한 가닥, CMS 한 가닥, NDS의 두 가닥 뭐 이런 식으로 기본 네트워크 망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바로 정리하고 진천 선수촌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진천 선수촌의 통신실입니다. 예, 방금 보여드렸던 장비 모두 세팅 완료했고요. 이제 주무관님.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대기하는 중입니다 네, 저희 엠스톤 김영민 팀장님께서 네, 주무관님께 b m s i p 월 CMS 네, 저희 제품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네, 장비 시연을 합니다 네, 보안 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이브 화면들은 따로 녹화를 진행하진 않고요. 네, 보안 정보들은 모두 파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